짜! 세븐일분 초단 순두부 라면이다. 가격은 5 0 0 원입니다. 리뷰도 아주 테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이크입니다. <웃음> 뭐야? 어? 그... 아, 이렇게 블럭으로 돼 있구나. 아, 그러네. 구성은 난, 분말트 스프 순두부 블럭 유성 스프입니다. 어? 어 어머, 이게,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당혹스러운데두 요리? <웃음> 근데 정말 순두부는 정말 안 풀어지네요. 세상에? 아니 다 풀고 나니까 사라졌 있어. 어. 빛났다, 사라져. <웃음> 어이고. <웃음> 이 기름이, 아, 장난 아니야. 기름이 장난 아니야. 음. Cheers? Cheers. <웃음> 고추기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해물맛도 되게 은은한데. 음, 음. 근데, 순두부는 <웃음> 어디에? 이 <웃음> 순두부를 딱 먹어보자. 얘가 음, 좀. 두부 맛이 있긴 해요. 음. 두부의 식감이 있는데, 음. 너무 작게 바스라져서, 음. 이럴 때해서 녹는다는 말을 쓰는 것 같아. 녹아버립니다. <웃음> <웃음> 지금부터, 촉촉입니다 <청소년단! 웃음> 그냥 해물라면 같아요. 해물 맛은 확실히 나서, 맛은 있는데, 순두부라면은 아니다. 아, 그냥 네. 맛있는 라면. 하지만 전 좋아요. 저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좋아하니까 <웃음> 순두부 맛이 안 난다라는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물 양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것 같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지 너무 좀짠 맛이 강한 것 같아요. 뭔가 너무 특이한 걸 찾으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질것 같습니다. 그럼 <웃음> 안녕니다 안녕이다. 짜다고 했던 트윙클은다 먹고 말아버렸습니다. <웃음> 공물비지버렸다 <남지> <웃음> 한 번씩 편의점에서 음. 잔뜩 털어도 1 0원 15,000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어, 그리 후식까지 다 먹을 음. 수 있으니까 사실 음. 어제도 편의점 털었는데 음. 아, 진짜요? 어제 그거 먹었다며? 그거 먹고 잤다면요? 아머 오늘 음, 커피자랑 맥주 음. 근데 사실 김밥 한줄이랑 음. 어묵탕도 먹었어 진짜? 그렇게 잔뜩 먹고 뭐, 두 개만 얘기했어? 야, 이게 양심인가 그게? 저도 좀 손시켰어 머 어머. 다이어트하는 거안 믿을까봐 <웃음>